안녕하세요. 배우다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사를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트라스부르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제 다시 배우다쌤의 한국어 공부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